요즘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사고팔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조성대상지역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별하게 은행 통장거래 내역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까지 안 가는 현금인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정말 요즘은 이제 토지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죠. 어,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어, 가끔씩 한국부동산원이나 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거래 내역을 소명하라고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어, 계약 작성일 어, 개월 2주 이전 그리고 잔금 친 2주 이후까지의 어떤 은행 거래 내역을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제출한 거래 내역 안에서 어, 유달리 형, 현금 거래 내역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 한번더 정밀하게 한국부동산원에서 국세청으로 그 내역이 통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세청에서는 어, 은행의 그 거래 내역을 이제 FIU라고 하는 어 그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어, 거기에 또 어,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정보분석원까지 어, 고액현금거래나 이런 것들이 통지가 안 가도록을 만들어 놓으면 어, 그래도 좀 많이 수월할 거잖아요. 천만 어, 원 이상의 예금 입금과 출금은 어, 고액현금거래보고 그 보고 제도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다고 그러면 990만 원까지만 매일 인출을 하면 보고가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어, 의심거래는 또 보고를 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직원이 보고 안 하면 매일 찾아가도 뭐 표가 안 난다 하지만 그걸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너무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어 현금을 몰아서 나누어서 인출을 하되 너무 횟수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을 하면 그거 자체도 의심거래 어, 대상으로 도 보고가 되는데 어, 은행원이 보고를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게 어떤 범위부터가 자동으로 보고되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적어도 그거는 피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액 현금거래가 어 전부 어다 어, 은행에서, 어, FIU로 이제 보고를 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국세청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어, 국세청에서, 어, 데이터가 필요할 때, FIU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어 반대로 너무 집중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경우에는 국세청이 또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조사를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어 그거를 서로 상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아주 진한 기관들이겠죠. 이 공적 기관들이 우리는 어 그런 조사를 받지 않도록 인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걸 빠르게 오늘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국세청까지 안 가는 현금 인출 방법. 구액 현금은 어떤 흐름으로 이걸 보고를 하느냐 하면 먼저 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서 천만 원 이상의 입출금 현금입니다. 현금 입출금 요걸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동요금는 보고겠죠.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여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데이터가 다 모입니다. 어 일단은 여기 안 모이도록 하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모이게 하는가를 오늘 잠깐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데이터를 다 모았다 해서 이게 전부 요 유관기관으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경찰인데 오타가 났네요 어 국세청에서 아이 사람은 조금 세금 죽인 부분을 들이다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FIU에 데이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그 외에 현금 그래내역이 사람은 너무 의심스럽도록 몇 억씩 일어났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국세청으로 통지를 하기도 한대요.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그렇게 조나 놓고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통지했습니다. 당신 데이터가 국세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알려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뭐 단순한 일이라고 안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자겠죠. 이렇게 통지는 해줍니다. 보고한거를 어. 알려주고 난그 이후에 정보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럼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통지가 가느냐 이랬더니 동일 금융기관에 동일한 금융기관일 때 통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A, B로 나누면 동일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A, B로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통지가 안 되는 또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동일한 날에 하루에 인출한 예금의 합계액이 천만 원을 넘거나 차등금액이 천만 원 넘을 때입니다. 3번은 현금 입금액이 그 다음에 4번은 현금 출금액이 여기 1, 2, 3, 4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자동보고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동보고는 제외지만 아까 굉장히 의심스럽게 너무 몇날 며칠을 뭐한 7, 800만 원씩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다. 그럼 은행원이 의심거래 내역으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것도 피해야 되겠죠 먼저 사례를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모아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한 은행 우리 은행에서 천만 원 현금 출금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왜냐 아까 4번에 현금 천만 원 출금하면 보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고 대상입니다 어, 두 번째 한 은행에서 같은 날에 현금 천만 원을 입금했을 때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왜냐 수만원 이상 입금하면 보고 대상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한꺼번에 입금을 한게 아니에요. 근데 한 금융기관에 아침에 600,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오후에 400 이렇게 나눠서 찾았어요. 머리를 나름 썼습니다. 그죠? 근데 같은 날이라는 게 중요한 사항이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그날 하루 합계액이 천만 원이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왜냐 아까 1, 2, 3, 4번 중에 어, 천만 원 이상 아까 인출 4번에 해당되니까 보고 대상인 거예요. 어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요. 우리 은행에 같은 은행에 천만 원 수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천만 원 수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천만 원으로 바꿔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입금한 거는 보고 대상이 아닌데, 현금으로 수표 대신 현금천만을 찾아 나온 거는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고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 한은행에 현금천만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현금천만은 주고 수표 두 장을 바꿔놨어요. 오늘 허니 또 이렇게도 하죠. 어, 이럴 경우에 갖다 준 그, 어, 찾는 수표는 현금이 아니지만 보고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갖다 준그 현금은 천만 원은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동 보고입니다 이것도 어, 여섯 번째 어, 남이 어, 동생이 내 계좌로 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송금 받은 그 천만 원을 나는 현금으로 찾아왔어요 송금 받은 거는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현금으로 찾는 천만 원은 아까 보고 대상이었죠 그래서 자동 보고가 됩니다 어, 이제 일곱 번째, 어, 한 은행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 같은 날에 그 800만 원을 찾았습니다. 800만 원었고 800만 원 바로 찾았어요. 1 0만원 미만이네요. 그럴 때는 입금도 1000만 원이 아니고, 출금도 1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고 대상하는 그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1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한 같은 금융기관에 800만원을 찾고,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우리 은행에는 동장 잔액이 800밖에 없었어요.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인데. 근데 농협에 있는 통장에 봤더니 20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어, 이거는 A 은행과 어, B 은행으로 나누어서 해서 1000을 찾은 거예요. 800, 200 이렇게 찾았습니다. 500, 500 찾아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맨 앞에 봤던 그 자료에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금융기관의 경우에 합산이 된다 했죠. 우리 은행과 농협은 은행이 다릅니다.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금융기관에 천만 원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나누어서 천만 원 찾은 거는 요거는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은행에 백만 원짜리 수표 열장을 입금을 했어요. 수표를 입금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현금이 아니니까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아까 그러니까 수표 천만 원 이상은 보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가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열 번째. 어, 은행에 있는 내 통장에서 천만 원을 어, 농협 동생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뭐 계좌 이체. 자동 보고 대상 아니죠. 그래서 보고 대상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됩니다. 어, 이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아주 짧게 후다닥 살펴봤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나마 FIU라는 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내 현금 넣고 뺀 이체내역이 자동보고까지는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죠. 동일 금융기관.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날이 아니면 됩니다. 1 0 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1,000만원 이상 출금하는 게 아니면 됩니다. 같은 날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번 출금했다. 합산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500, 우리은행에 500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거는 합산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한달 안에 막 열심히 나누어서 1,000만원 이하는 보고가 안 된다 하더라. 이래서 한달 동안에 900만원씩 30일 동안 내일이 달아서 현금을 빼거나 넣었다. 그렇게 하면 은행 직원이 어, 저 양반은 하루에 돈을 900만 원씩 매일 어디서 다 이렇게 벌어가와 이러면서 어, 이상하네. 의심거래로 신고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또 나중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 자료가 통보돼서 이 분은 현미경을 들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고 FIU에서 국세청이 통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이 뭐 다른 막 이런 그 세금조사나 이런 거 애매하게 이분이 탈세를 한것 같은데 아이거좀 데이터가 더 보강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 FIU에 현금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역으로 어, 이런 것처럼 적어도 자동보고 되는 건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일금융기관 아니게 하시고 하루에 한꺼번에 거래한 건 합산되니까 하루에 합산되는 게안 되도록 하고 천만 원 이상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의심거래 내역으로도 보고가 되니까 그것도 피하시고 그렇게 하면 뭐한 1, 2회 천만 원 넘었다 해서 무조건 그건 다국세청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어, 이런 걸잘 활용을 하셨으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어,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이 주택만 정말 자금조달계획서를 자 자금 들 어, 썼는데 지금은 토지거래내역도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어, 지금 바뀐 정부에서 어, 조금 뭐든 좀 완화를 뭐 해주기를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 하에서는 어, 적어도 뭐 국세청까지 자동 보고되도록은 안 돼야 되겠고 어, 고액 현금 거래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고되는 거는 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런 분야에 굉장히 사람들이 현금을 어떤 식으로 인출하지? 성년은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저런 자료들, 세무사님 자료들도 저도 참고를 했고요. 블로그에 또 정리 잘돼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같이 참고해서 오늘 요약해서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